안녕하세요. 스마트홈 전문가 엠대용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집안의 조명과 가전제품을 껐다 켤수 있고요. 에어컨을 제하고 보일러도 제어할수 있습니다. 침입 감지 센서와 와이파이 카메라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스마트 기기는 점점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세컨하우스나 농막, 주말농장에 스마트홈 시스템을 구축하면 몇백키로 떨어진 거리에서도 조명과 보일러를 조작할 수 있고요. 모션 감지 센서와 와이파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침입자를 감시하거나 농작물이 자라는 모습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홈을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결정 바로 어떤 앱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앱의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저는 투야 스마트로 결정했습니다 스마트 라이프라는 앱도 있는데 UI가 조금 다른 투야와 동일한 앱입니다 투야에서 되는 건 스마트 라이프에서 되고요 스마트 라이프에서 된건 투야에서도 다 됩니다 저는 앱을 설치하는 걸 정말 싫어요 만약 스마트 기기마다 별도의 앱을 설치한다면 여러분들은 수십 개의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와이파이 카메라인데요 제조사마다 각기 다른 앱을 쓰고 있어요 투야 스마트에서는 단 하나의 앱으로 모든 스마트 기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스위치, 가전제품, 와이파이 카메라까지 투야스파트는 아마존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스, 시리와 같은 음성비서와 통합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여러분은 음성명령을 이용해 스마트 장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저는 투야스마트 생태계의 스마트 기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홈을 구축하기로 결심했다면 지급이 통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와이파이의 속도는 고화질 영화를 끊임없이 볼수 있을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력 소비도 늘어났고요 접속 제한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전송하는 와이파이 카메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스마트 기기들은 조명이죠 끄고, 키고, 온도 조절하고, 밝기 조절하는 기능이 전부입니다 고성능 와이파이 기능을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IoT 조명을 집안에 구축한다고 치면 최소 20개의 조명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공유기는 최대 접속 숫자가 20대 정도입니다. 와이파이만으로 스마트홈을 구축할 수는 없습니다. 다수의 스마트기기와 통신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토콜이 지급위입니다. 이것은 블루투스 통신까지 지원하는 지급위 게이트웨이인데요. 투야 스마트에 설치하면 한 개의 지급위 허브로 30개에서 40개까지의 스마트 기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접속한 한 대의 지급비 허브가 40대의 스마트 기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회선 하나로 40대를 제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단점은 와이파이보다 통신신호가 약해서 집안 전체를 제어하려면 최소 두 대의 지급비 게이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니면 지급이 리피터를 설치해도 돼요 지급이 장치는 전기 소비가 매우 적습니다 모션 감지 센서인데요. 시계배터리 하나로 6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배선 필요 없고요. 양면 테이프로 원하는 벽에 붙이세요. 와이파이 통신을 사용하면 이런 배터리로는 1시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위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지급위네트워크는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보다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합니다. 연결이 잘안 끊어져요. 대부분의 스마트 기기는 2.4GHz 와이파이 통신을 합니다. 스마트폰을 2.4GHz 와이파이에 연결해 주세요. 투야 스마트 앱을 열어주세요. 지급이 허브에 c 탭 전원선을 연결하고요. 리셋을 시켜줍니다. 5초 정도 누르면 되고요. 지급이 허브의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확인하고 투야 앱에서 기기 추가를 눌러줍니다. 바로 검색이 됐네요. 추가 와이파이 다음 추가됐습니다. 굉장히 쉽죠? 지급위가 자동으로 추가되지 않을 때는요. 수동 추가 화면, 게이트웨이, 지급위 게이트웨이를 찾아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급위가 추가되었습니다. 지급위 허브에게 멋진 이름을 지어주세요. 지급위 허브를 설치한 기념으로 지급위 온도 습도계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지급위 허브를 선택하고요. 지급이 디바이스 리스트를 눌러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당연하겠죠? 온도 습도계가 추가되었습니다. 투야 앱에서 시나리오를 설정하면 설정값보다 온도가 올라갔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야 앱에서 유료결제를 하면 문자 또는 전화 알림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이번 동 영상에서는 스마트홈의 시작 투야 스마트 앱과 지급이 사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스마트홈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